자이판 아, 호수마을이고 생존자 음. 3등이 있습니다 어, 3등을 어떻게 구워 삶을, 삶아 먹는지 한번 봅시다 첫독으로는 우리 죄수구요 죄수가 야무지게 숨는데 와발자국 저거 애매하게 안 보이는거 보소 아, 첫독으로 진짜 에바다 이거 안 보여가지고, 그냥 중앙으로 가고요 중앙에는 용병이 있죠. 용병이 일단 한 대, 아, 오두막으로 가네. 초덕으로는 환자 잡으러 가네요. 환자한테 한, 한극 노려보는데, 아, 와, 저렇게 도망가면은 못 잡으러 가죠. 최대한 안건 가리면서, 예, 네, 가요 지금 안보이는 상태인데, 간복전 치니까 용병이도 빠지죠. 전극 잘 맞춰가지고 한 대는 때리는데, 아, 대 네, 쓰고 도망갑니다. 지금 이렇게, 재수가 내려오면 잡으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계속 저기 보고 있죠. 재수가 내려오면 잡으려고. 그래서 대기 중. 재수가극 먹자마자 바로 가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어, 용병 같은 거 따라가지 말고 용병이를 일단 노리다가 이렇게 극을 자꾸 바꿔주는 게, 음, 진짜로 유용합니다. 아, 찌릿찌릿. 선, 한 대. 빌마까지 아... 스턴으로저판자 부수면 괜찮을 것같다고생각 했는데 그냥 그냥 어 그냥 포기 어. 자 불평으로 마무리 아 그리고 제가 호스마을할때어 쓰면은 무조건 좋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운전자 할때 여기가 진짜 개사기 자리인 게 보면은 아, 어. 그럼 여러분들 호스마을할때 이거, 와, 이거는 히트다 하면서 이제 바로 다 쓸걸, 누구다 너도 나도 다 쓰는 그런 자리. 히트다, 히트.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용병이가 와요. 용병이 올 때, 내려받게 돼서 스천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낙평이 됩니다. 연속타격으로 해서, 연속타격으로 해서 잡아주면은 용병이 끔살. 또 낙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야 근데 이러고 보니까 생존자 3등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거네 하 <웃음> 어? 아니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네 그냥 자 빨간거 던지고 마을리 시켜줍니다 환자도 개피기 때문에 음노출 오기 힘들죠 아 결국에는 그냥 해독기 돌리는 모습입니다 해독기를 왜 돌리는 거냐면은 아, 해독기 4개에서 지는 것보다 차라리 3개에서 지겠다. 이건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음. 이거는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 해독기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더라도 해독기 3개에서 지겠다. 4개는 수치다. 어, 진짜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해요. 감자도 약간 암묵적으로, 한 명도 못안 치고 아드 나오면 약간 수치거든. 어. 생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나 네 개에서 올킬 당하면은 그것도 수치예요. 그거는 안 돼. 무조건 불리고 <웃음> 죽어야.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네삼분 대기 삼사 분이 되기도 전에 아드가기는 올킬이 납니다. 그렇지? 음. 다 랭이죠 네. 제가 뭐일겜으로 자랑하겠습니까? 음. 자 여자아이가 어, 테라한척하면서 <웃음> 이제 저거 다 보이는데 어, 테라한척하면서 안가더라고요 이번판은 기계공하고 3번 밴일거예요아 골상을 맞출려 했는데 등굴에 막혀가지고 안됐고 일단 따라가요 어. 다른거 한개 맞춰놓고 따라갑니다 쿨타임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한대 각만 봐주면 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 <웃음> 내가 뇌절해가지고 <뇌저를> 이거 <웃음> 한대 각이 나왔는데 내가 못 때렸어 그래서 예 네. 아! 그래서 무이가 그걸 바꿔주고요 이거는 넘는거 예측해서 한대 Good. 느긋하게 따라가서 확실하게 가을 봐줘요 어, 집중은 확실하게 가을 보고 혹시라도 창세 다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풀평으로 어. 색 쌓아줍니다 <목소리> 집중은 웬만하면 확실하게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아홉 지든 이유가 없어가지고 좀 안좋아요 여기서 무조건 빨간극으로 하면 안됩니다 <웃음> 빨간극 하면은 안죽는 피이기 때문에 저런거 하나하나는 좀 알아줘야해요 내리도록 유도해주고 안 내리면은 어 할라 했는데 골사이가 잘해 어, 잘 도망가요 마무리 시켜줍니다 어, 부엉이. <웃음> 아 부엉이 네. 아나풀 준비 되겠어 근데 넘어오기 때문에 마무리 선지자가 은근 나쁘지 않은게 부엉이로 맞으면은 전국이 안 사라져가지고 또 지하감옥으로 날벅해야죠 아무리 잘해도 지하감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용병도 없기때문에 이거는 뭐 구출을 올 수가 없지 않나? 몰래 누가 한명 뒤에 붙었네 이거 누구야 어, 여자 와 여기 있었던거야? 와 레전드 아, 아니구나 아 뭐야 아무도 없네 <웃음> 아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웃음> 아, 무이가 귀엽게 저기 숨어있어 안 돼! 자 그리고 무이가 일반평타하는데 맞으면 죽는피기 때문에 파란극 던져가지고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이미 선지자가 들어간걸 봤기 때문에 이거 <웃음> 무이부터 빨리 잡아주는거죠 그리고 낙평하러 갈 준비 어 잠깐만! 아 <웃음> 낙평 낙평하러 갈라 했는데 이런 쌍쌍구 크 같은 음 개종 자 선제 되구요 자골상이가 커버할거기 때문에 내려 그리고, 침착하게 그냥 파란 거 던지고, 아, 빨간 거 던지고, 음. 마블을 시켜. 호호!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흥이야! 길고, 좋습니다. 어? 공타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명, 둘이가 돌리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요. 중에 없어도 어, 여자애가 텔레포트 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저기서 무이가 저기 돌리니까 여자애가 왼쪽으로 빠지는 거 예측해야죠. 음. 예측해가지고 왼쪽으로 쭉가자빵 맞춰줍니다. 어? 한데 굿. 그리고 무이가 빵 타면은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무이부터 잡아요. <웃음> 와우 굿. 어... 파란 거 맞추고 마무리는 불평, 그지. <웃음> <웃음> 자 이번 판은 성신병원이고 좀 약간 빨리 끝난 판인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용병이가 해독기 돌리기 때문에 일부러 안금 가려주는 상태에서 파란색 던져.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판자나 왼쪽 벽에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어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면 뚫리거든요. 그래서 판자나 옆 왼쪽 벽이나 그쪽에 맞춰야지 됩니다. 어 이거는 용병이가 아들 쓰기 전에 한대 때려주고, 어 오케이. 그리고 손절해 줍니다. 용병 따라가는 거는 어좀 힘들기 때문에 저기서 핵불 돌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 빨리 그 선수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이런 운영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어 힘들어. 탐사원도 바로 타격해주고 이거는무서가지고왼쪽로 어... 빠지는 척했는데 어 얘가 어... 탐선이 잘 빠졌고요 자, 플래시도 있기 때문에 플래시한테 때리고 하면 되죠 상태못 넘게 파란극 던지고 상태 넘으면 파란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가능하죠 플래시 각 봐주면서 어무가드로좀 해줍니다 봐주면서 자 전국 들어왔으니까 빨간극으로 한테 타악 잡아요. 근데 미치기아 이게 치려가지고 어 약간 좀 까비 형캔 내주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나, 좋은 건 아닌 게그 하는 플래시를 좀 나중에 썼어야 하는데 애들이 그걸 바꿔주면 또안 죽어가지고 힘들어. 야, 또 용병 바꿔줘가지고. 아, 그냥 안치지도 못했는데 풀 존재죠 네, 그냥 악마 그자체 여기서 용병이까지 그걸 먹어버리면은 한 번에 안죽어가지고 그냥 파란극으로 단졌어요 근데 작곡가가 네, 있네요 그냥 하는김에 작곡가 따라가려고 이제 그냥 함사운도 있긴 한데 작곡가 때려가지고 애들또 치료해가지고 작곡가 때려서 그냥 압박 넣는걸로 해요 무한 무한 어 그거 이제 탐사원도 같이 잡아서 마무리 <웃음> 무한 지렁이 너희만 치료할 줄 아냐 나도 무한으로 때릴 줄 안다 그걸 못 바꿔주기 때문에 애들은 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탐사원 치료하고 네. 한 명이 그시로 오겠어. 나는 그코로온 사람을 찾아가지고 오지게 조져야 합니다 용병이 코치로 오고 한데 근데? 아 여기서 씹혀가지고 아 약간 개꿀 <웃음> 어 이거 개꿀이야 이거 왜냐고? 코치 못하거든 예, 탐사원이가 바꿔줬어야 했는데 어? 눈치 지럽게 없어가지고 아니 해독도 돌리면 바꿔야지 뭐하는거야 탐사원아 어? 레전드님 그냥 탐사도거치로오고요자 음. 의자에다가 한개 던집니다. 그리고 풀평 아 풀, 플래시 없기 때문에 일반 평타 때리고 그 다음에 의자에 한개 던져요. 그럼 거칠 못해요. 쏙. 자 지금까지 아무리 음.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그리고 지금 샤머니 피가 일반 평타 한대 맞으면 죽는 피기 때문에 딱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들이 가들리 하는데 음. <웃음> 정신 없네 빠지는 거 대비해가지고 쪽으로 던졌는데 포탈 타고 들어오니까 마블네 시켜줍니다. 이제 감성이또 일어나가지고 또 제공전치를 하는데 연 플레이스로 마블하면 되죠? 아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플라일 안 당해주지. 자 스턴 걸고 들고 아, 아. 마무리 <웃음> 용병 불쌍 그 자체 네. 마무리가 돼요 네. 뭐야 해독기 다섯개야? 와 뭐야 와 이렇게 돌아가는데 레전드 자앨번 파는 차이나타운 음... 자, <웃음> 조양사가 아, 날거 보고 당황했다니까? 아니, 씨, 안경패커가간데 아, 패키길래, 나 약간 뇌정지 해가지고, <웃음> 아니, 씨.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약간 좀, 뇌정지 시계와가지고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게 저렇게 온다고 하면서. 조향사가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약간 초판이 어려워졌죠 거리가 엄청 벌려져가지고 그래서 포드 잡으러 갑니다 근데 포드가 눈치 깊빨라가지고 벌스 손 떼고 도망갔어요 눈치의 왕이야 눈치의 왕포드 어. 쳐도 그럼 이번 판은 기계공하고 샤몬 밴입니다 아 기계공 선지자반인가? 음. 어, 기선벤인가 보다. <웃음> 포드죽네 빨라. 진짜 죽을라고. 근데 여기서 근데 탐사원이가 어, 해독기 오지게 돌리길래.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좀더 위로 선처했어야 했어. <웃음> 블래시까지 비빅. 자 여기 산투 더 때려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둔자할때 위에 하는 생물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독기를 돌리면서 앞에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탐사원처럼 탐사선 저해 버리면은 바로 그러니까 운둔자는어 그냥 손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돼 아, 이거, <웃음> 이거 답이 없네 이거. 탐사원 <웃음> 개킹받기 잘하네 이거 무한뱅글이 뭐야 무한뱅글이 킹받아가지고 이거했는데 예, 제자리로 가구요 어이가 없죠 예, 어이가 없네 하지만 스턴 당하고 대사드로 씹었고 밀치기까지 그니까, 러 초반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 초반에 말릴 때 보면은 진짜 좋아. 내, 제 플레이가, 그니까, 뭔가, 뭔가 이상하게 이겨. 어. 아, 뭐, 이렇게 개분타는데 이긴다니까. 초반에 약했다가, 힘 손진이지. 초반에 힘을 숨겼다가, 나중에 그냥 객관패처럼 되는 거야. 음. 으아, 하면서 이제 갑자기 각성. 음. 그러니까 그럼 조향사로 또 터널링 끊고요. 아, 터널링 바꾸고요. 계속 바꿔주는 거야. 어. 정신 안 차려? 어,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나무 해독기 4개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 기다려 잘 보고 네 잡아줍니다 지금 해독기 상황은 거의 뭐 90%가 2개 60%가 2개 <웃음> 뭐 거의 아득각이죠 저희에게 필요한거는 네, 지하 감옥입니다 네. 지하 과목 운영 하나만 있으면 뭐 겁날 게 없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출을 빨리 마중을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 무조건 치료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 골상이를 진짜 잘 발견해가지고 대나들 빼고 성을 시켜서 한대더 이거를 진짜 잘 찾아낸게 어,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 빠져가지고 이명 안들리니까 아 이건 구출 아니다 애들 치료한다 싶어가지고 골상에 서 다시 가주고요 그럼 골상에 가 저기 도망가니까 골상에만 따라가면 되겠죠 애들 치료하고 근데 음, 골상에 따라가다가 약간 쫄려가지고 <웃음> 돌아가요 네. 어 설마 구출 오겠어 하면서 이제 하면서 돌아가는데 탐사원은 이쪽으로 빠지고요 어 이러면은 탐사원이 저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구출 아니다 싶어서 아 포워드 포워드, 그래서 포워드한테 가고요. 지금 쏴가지고 포워드한테 아 이게 안 맞아? 음. 어쨌든 뭐 죽죠. 골상이 잡아주고 여기서 연결 끊어줍니다. 아, 아 연결 끊안 끊어도 되는구나. 파란극 돼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 음. 마무리가 됩니다. 애들이 네. 아... 한코 하더라고요. 응? 하기 싫나봐. 음. 응? 아... 음. 자 이번 판도 레전드입니다. 자, 연결해주고 불쌍히 서독으로 어. 학을 하려고 했는데, 교수가 저기서 이제 주원 해독기 돌려가지고 잡으러 가죠 제, 저 친구가 교수를 1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잡을 맛이 나거든요 교수가 또스턴케에 약해서 아무리 1등이다, 1등이라고 하더라도 음. 야무지게 카운터를 칠 수가 있죠 이거는 부스고 스턴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교수는 어... 이렇게 타격해버리면은 맨 처음 0.25d를 씹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서 은근데 이런 거는 음... 좀안 좋아. 나아아 그렇걸 고한데. 음. 아... 상태를 넘어서 때릴 수 있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저거 안 됐으면 운전자 음, 구데기였을 거야. 플래시는 웬만하면 좀 아끼고 싶죠. 그 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플래도 되고. 어. 어, 했는데... 어우, 대하로잘 빠져나갔어. 공포로 어, 마무리... 여기 앞에 있는 판자 뿌수고 구출 오는 쪽으로 마중 나갈래는데, 일단 어디로 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좌우로 일단 살펴요. 용병이 오른쪽으로 보였으니까 파란색 던지고, 마떼리, 마떼리!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용병이가 어 스턴 당하길래 한대 때리고 집중으로 거리죠 여기 비늘이 있으니까 스턴 시켜서 어 마무리 지금 그걸 바꿀 수 있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어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애들 치료하는 거 보소 그냥 <웃음> 용병이가 앞에 있길래 어 한번 나대놔나줍니다발독기 <웃음> 돌리면 어 맞는 거지. 탐사원까지 치료해 주나? 애들. 아 그러네. 누구야? 어. 탐사원까지 치료 마치고. 오는 모습이고요 이제 붕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음, 붕괴가 없어서 치료속도는 엄청 빨라요 내가 꼼꼼치 당하고 탐사 한대 요거는 탐사원을 미리 어, 스턴을 걸었으면 은 내가 꿈쩍없이 당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평캔평켓이아나대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저기 삼선이랑 골상이가 듀오거든요 응 쟤둘이가 듀오야 맛집이야 맛집 저 두리가 은근히 생존자 랭킹은 높은데 내가 은둔주를 하면은 그냥 맛돌이야 맛돌이 <웃음> 웬만하면은 어, 아직, 진짜 거의 안짐 그래가지고 저 친구들로 정차아무지게 쌓아먹었죠 일단 빨간 해가지고 교수 그 바꾸게 해놓은 다음에 탐사한테 가가지고 교수부터 잡아줘요 일부러 골상희한테 빨간 먼저 더 바꾸어 맞춰가지고 아, <웃음> 교수 그걸 바꾼거죠 이런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플레이 좀 좋아요 골상희에 빨간극 있기 때문에 한번 누려보는데 아 플레일로 빠져나오고요 아아 <웃음> 이런, 싸가지 없는. 근데 용병이 일어나가지고, 음 <웃음> 약간 좀, 어. 잘안 맞죠, 이제. 아, 우리. 나이 아, 또 치료하는 거 봐봐. 어? 이, 이, 징글징글한 생존자들, 진짜로. 무한. 저번에 레오의 기억에서 사인하드 지렁이 했아 사인지렁이 했는데 거의 그거를 방불케하는 무한 치료. 여기서 3사원이 개피라 3사원한테뺑 던지고 타격 타격을 해주면은 교수도 같이 잡는 거라. 이거. 이거는 해줍니다. 아 이거는 <웃음> 실수가 작거나 이런 실수하면은 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아드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기 99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거의 70이라 어 금방 아드각이 나와요 지금 너무 터널링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힘들어 터널링을 안하면은 자기만 손해라 위로 던지고 시차가 보는데 거리가 짧아서 안되고요 교수가 자일이 빠졌기 때문에 울산이가 구출해 간 모습이고 그래서 용병에까지 묶어요. 그냥, 그냥, 그냥 다 묶어 그냥. 어? 아 그냥, 그냥 다 묶어 버려 그냥. 묶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 묶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앞에 가다가 저기 병원 큰 공장 안쪽에서 발자국 보여가지고 네. 교수 따라 가고요 뿡! 뿡! 여기서 원래 죽는건데 탐사원이 잘 바꿔줘서 안죽고요아드가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79팔자 여기서 골상이부터 잡아가지고 네. 해보려고 하죠 근데 예준내패요 네, 저를 얘가 하는 그 해가지고 용병이 개피 만들고 아, 아 그만 때려 어 용병이 개피 만들어준 다음에 둘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끌고요 그럼 구출 오겠죠 음. <웃음> 어, 근데, 아, 맞다. 이거는 뭐, 아드 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치. 어. 아드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드 켜주고, 어, 용병이 구출 오니까, 나중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용병이가 한대맞아도안 죽는 비라 구출 오는 거고, 나머지 두 명은 치료하고, 아, 해독기를 돌리죠. 이건 최대한 구출 못하게 시간 끌고, 공페기어까지 아! 어, 이러면 그냥, 어? 얌쓰거든. 이 교수까지 마무리. 오우 달달구리하구만요. 이제 교수, 아, 뭐지? 용병이가 한번안 쳤기 때문에. 한번안친게 한 이게 커요. 음, 생각보다. 음. 교수를 못 하거든, 일어나서 일어나도. 또골사이가 도망가니까 어, 닮은 쪽으로 갈거 예측해서 네, 중 쏴주고 따라가고요. 마침 있죠. 교수는 자일이 빠졌기 때문에 골사이부터 잡아줍니다. 탐사원이가 지금 열심히 뛰어가는데 음, 한번안 쳤기 때문에 아, 못 구하고요. <웃음> 열심히 뛰어가는데 눈은 안 나, 눈은 안 나. 아 구하지 못합니다. 골사이까지 따라가고. 그래서 어? 들고 근데 솔직히 잘 빠진 거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냥 들었다가 탐선이 빨간 게안먹히기 때문에 내리고 가요. 문을 문 문을 안 닿고 있다는 거라 음. 근데 항복을 해서 이깁니다. 요 정도 어떤 어떤.